아 역시 이키밀 이키밀 어떻게요 너무 기억에 떠 <웃음> 아니 그 저희 연말에 시상식 있는 거 알아요? 이키밀 이겨야 되겠네요. 아 케미 시상식 아, 또 있어요? 아 케미 시상식 아, 있죠. 있나 봐. 아니 제일 오래 있던 사람도 모르는 게임. <웃음> <웃음> 아니 리플, 리플 리플 연말 시상식 해야죠 그래.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 아직은 한적 없는데. 네. 아 이래 이게 뭐야? 아 이래. 여러분들 그도 시상식 옷 입고 오세요. 어 너무 좋다. 드레스 입고 오세요. 오. 오 박나 드레스 없는데. 나나 비키니 없는데. 입고 갈게요. 너무 아, 좋아요. 오야. <웃음> 야 이거 지켜야 된다 너. 아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 아니. 아형 우리 유지를 지켜줘야 돼요 응. 형. 내가 왜 지켜? <웃음> 난 우리 영사 퀄리티를 지키지, 너는 지키지 않았거든. 야 <웃음> 참자들 원하는 거야. 퀸이 그래. 왕관. 아, 진짜로도? 아저 가슴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집들이뭐 하나요? 요리하자. 어 어떤 요리요? 우리 게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요리할 사람, 네. 장볼 사람을 정해서 네. 장보는 사람들이 눈치게임으로 재료를 아무거나 랜덤으로 사오는 거예요 오! 그, 어. 그 재료로 요리하게 하자고 오? 어? 괜찮다 질문 질문 그러면, 그럼 메뉴를 미리 정해두고 원래 눈치게임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메뉴를 정해봅시다 떡볶이로 하죠저 떡볶이 좋아서 네. 자 그러면 떡볶이로 정하고요 네. 오케이 이제 요리할 사람 2명 장볼 네? 사람 5명 해가지고 하나씩 네. 물어봅시다 그럼 오케이. 어떤 게임을 할까요? 2명 정할 거나 7, 1, 2, 3, 4, 4. 어, 우와, 둘이 걸렸다. 다리 둘이, 둘이, 둘이 걸렸다. 둘이, 둘이 걸렸다. 요리하세요 아, 와, 멋있죠, 자기 이거? 이거? 유진아, 너 그냥 가다시만 보여서고 있어.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오히려 좋아. 해투장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 없어요. 그냥 완전 우리 사물함으로만? 이것다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 근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자, 그러면 예, 네, 갑시다. 그러면은 다섯 분이서 마트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한 번씩 사오는 걸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신 사오는 거는 나, 나머지 멤버들 몰라야 돼요 음 당연히 당연히 그냥 혼자서 게임이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여기서 공개하는 걸로 아 어, 재밌겠다 아, 진 재밌겠다 마트로 순간이동 하나 둘셋어 방구 나거 있어 안녕하세요네그그 그, 점프했으니까 다시 네. 점프 순간 이동 해야 진짜로? 어 그래 하나 둘셋어뭐 자, 그러면, 뭐 주지부터 가, 실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근데 메뉴가 뭐였지? 떡볶이. 떡볶이, 오케이. 음. 나는, 나는 이거 고를 거야. 저는 그거. <웃음> 어, 너도 이거? 아니, 저는 그거. 아, 저는 그거? 저는, 아... 그거. 저는 근데 굉장히 센스있는 아... 아, 거 벌써 생각해놨어요. 아, 아, 아, 이거 생각했어? 아, 네. 아... 너는, 너는? 뭐라는 거야. <웃음> 아, 반장님 받아주세요. <웃음> 자, 여러분. 유진이 집에서는 신기한 소리가 많이 나요. 마치 랩을 하는 라 듯이 비트를 틀어주거든요? 앵뇨진 집은 너무 멋있어 없어! 앵뇨진 집은 너무 멋없어임뇨진 밥! 오고 끝났다. <웃음> 임뇨진 어디 가지? 아니 저 오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뭔 사람인지 저는 꿰뚫을 수 있어요. 음. 아 진짜? 아, 저 사람이 뭐 고추장에서... 사람이 어쩔 거야? 저 사람이 뭐... 어, 어, 어? 뭐야? 죄하다 어, 놓고 왔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목표가 이거밖에 없어서... <웃음> 아, <웃음> 예! 그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예, 예, 예. 네. 자, 가겠습니다. 믿어요, <웃음> 아, 이게 시스로더라고 봉투가. <웃음> 그거 사야 돼, 그거. 아, 근 사려고 뭐 했는데? <웃음> 아, 이거 사그진 씨. 에? 집이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설만 하셨죠? 네. 짱구 옷이 뭐예요, 이거 짠 자무지가 추워가지고 하 야, 응? 요리 몰빵 가위 가위, 가위 진짜로? 응. 가위 바위 보! 아싸! 그거요? 그거요. 나 옆에서 게임 해야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오늘 깍두기네요. 역시 집 주인은 집에서 쉬야죠. 남친 거안 데려와요? 전 집에 남자친구가 안 데려와요. 왜요? 있긴 하나 보네요. <웃음> 없어요. 전 집에 남자가 자고 간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응. 어, 술을 애들이 먹어도, 아나 졸려서 2층에서 좀만 자고 오면 안 돼? 진짜 개웃박아 절대 눕지 말라고. 전제 최치만 남기고 싶어요 제 침대. 아 자신만의 철학이 있군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싫어요. 아쉽. <웃음> 아! <웃음> 미친 거 아니가니. <웃음> 어, <굉장히 웃음> 샀네, 형님. 어. 오, 어디 어디 샀어요? 뭘 거야? 샀어요. 형님1인분씩산거 아, 아니죠? 저희 한대 여섯 명 먹는데. 아예 예. 맞죠 맞죠. 모든 걸다 생각을 하고 샀어. 그럼 다음으로 제가 갔다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진짜 너만 믿어서 난 이거 산 거야. 아이. 그 옆에 거 사야 돼? <웃음> 예스 야, 다들 이러거 오는 거 없기긴 한다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웃음> 뭔가 <웃음> <야, 그런가? 웃음> 좀다 달라 보이긴 해너 소주 한거 <웃음> 아니야? <웃음> <미친> <웃음> 진짜 쏟은 한거 아니야? 좋은 생각이다 <웃음> 그거 근데 야, 애들이 잘살것 같아요? 어 내가 봤을 때 미도 김치 사오고 음. 뭐 정훈이는 뭐 떡? 영동이 뭐 고춧가루 이런 거사오 뭐, 아, 내가 봤을 때두 명이 겹칠 것 같은데 나 앞으로 겹치진 않을 듯 아, 제발 나 오뎅 좋아해서 오뎅 사왔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제발 오뎅 음. 힘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에 찍어요? 남, 남진짤 응. 팔베개 해줘. 아 존나 떡 팔려. 떡 사세요. 떡도 팔게. 미안해? 아, 어, 노잼 아, 진짜. <웃음> 이건 뭐야? 이건 애들이 생일선물로 사줬어. 어 제발 이거 나 닮았다 사준 거란 말이야. 어어 <웃음> 어? 하지 마요. 자 누나 믿습니다. 연주야 파이팅 파이팅. 형 아, 이게 끝이에요? 어 이게 끝이야. 아. 그러니까 메, 한 메뉴만 사야 되는 거잖아, 한 메뉴 두 개요! 어? 두 개, 두, 개두 개씩 사와야지 두 개씩 아너 하나 샀어? 네, 저 그러면 한번더 갈게요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아, 아 어러면 그, 제가 제꿍씨 대신 아니, 내가 세게? 아, 안 돼, 안네안 열차가 떠났어요 아, 그렇네? 어? 아... 미안해, 안 미안해. 났어요 어쩐지 많더라, 너네 <웃음> 괜찮아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걸 사와가지고 아, 진짜? <웃음> 괜찮아 음, 역시 음. 뭘 샀을까? 진짜 궁금하다 소주랑 맥주 음... 음. <웃음> 유진 응? 뭐 해, 지금? 나 애니 보면서 콕게임 나 맨날 이러고 계셨어 말 돼요? 왜요? <웃음> 집에서 다들 이러고 있지 않나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거기 넷플릭스 켜고 폰게임하고 <웃음> 어, 넷플릭스가 폰게임할 때 <웃음> 심심할 때 보는 거 아니? 아 <웃음> 어, 그치? 당연하지? 넷플릭스는 무조건 뭐 같이 하면서 봐야 돼요 넷플릭스만 집중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동시에 모든 걸 해야 돼요 시간 아끼는 거죠 폰게임도 하고 넷플릭스 하면 시간이 두 배가 네,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쓰는 시간이 30시간이에요 아 진짜요? 네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같이 하는 것도 포함이... 아... 대박사건. 당신은 6시간 이 정도로 하는, 거, 하는 거네요, 그럼? 네, 맞아요. 어때요? <웃음> 좋아요. <이> 인간빛 넘치죠? <웃음> 네, 너무 넘쳐요. <웃음> <웃음> 아이고, 지금 <진짜> 불량식품들. <웃음> 이거 뭔줄 알아? 뭔지 알아? 이거 어, 찍어내는거아 맞아요. 대박. 다 보라색밖에 없네? 아, <웃음> 어, 이미... <힘이>, 이미 <힘이> 철학색인데요? 이 <웃음> 이렇게 찍어놨는데, 들어오니까. 찍어봐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다들 게요저 바로. 아장 웃기네. 잠깐만. 이거 와보세요. 이거 와보세요. 잠깐만 너. 혹시 몰라. <웃음> 아, 누나 근데 이거 사면 잠깐만, 맛동산 아니야? <웃음> 이거 딱 맛동산 크긴데. 나는 진짜 나 약간 좀 민폐인데. 약간, 나 지금 나, 점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이거 없으면 안돼 나는. 네. 이거 없으면 안 먹어요. 네 <웃음> <너> 소리지. <웃음> 소주 맥주 없으면 안 먹어요. 아,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어? 여기 적지? 뭐야? 무슨 뭐? 삼투스두개 사셨어요? 담배 산거 아니죠? <웃음> <웃음> <웃음> 담배 두종류 그러니까 <웃음> 자 일단 저희 일단 마트에서 다 장을 봤고요. 이제 갑시다. 네, 지금 서로 온지 되게 궁금한데 빨리 까보고 싶어요. 갑시다. 네, 갑시다. 뜨다. 또 순간이 동하나요 예, 순간 기록 써야 되는데. 예, 네, 기록 써야 돼. 자 하나, 둘, 셋. 이로 가자. 떨로 가자. 이로 가도 돼요? 아, 이로 가도 아, 혹시 아, 뭐. 집에 테이블 같은 거? 아 저기 밖에 테이블도 나. 자임유진씨 네? 당시 테이블 시켰잖아요 하필 네, 왜지같은건불량가 진짜 불량이요 불량이요 어, 불량 그래? 어? 이게 열리는데 뭐 고정이 돼야되는데 어? 흐물흐물해요 흐물 어? 그러네? 뭐 어떡해요? 뭐 어떡해, 뭐? 나 불량품 처음 와서봐 당첨입니다 아아이 인생이죠 뭐. 뭐, 뭐, 뭐 인생이 뭐. 오락가락해야 행복한... 뭐. <웃음> <웃음> <웃음> 테이블 짠 <다른> 테이블 있다고 2층 <웃음> 어, 어, 어 어디 어디 어디라고? 2 층. 아 제가 님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웃음> 님 아, 저... 제가 님만저장 아, 아, 열받아 아, 아 이거 같이. 아. 어. <웃음> 아니 저거 그래 저. 아 그러니까 의자? <웃음> 의자? 아 저. <웃음> <웃음> 저 테이블 의자. 아 제가 간다니까. 아. 힘기 책상을 한 손으로 마기세다 주현이도 올라. 이거 혼자 먹기도 좀금데 이거 <웃음> 둘도 아니고. 내 말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아니 이거 약간 브이로그 감성 식탁인데? 먹방용이다. <웃음> <웃음> 아, 네. 지랄 마시고요.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은 한번 <웃음> 게임의 결과를 알,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주현아 그래 뭐어네 어쩌고 해볼까? 아니, 두개 찍자. 이제 저는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그냥 이두 개만 있어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소세지랑 치즈를. 어? 어? 네? 왜냐면 왜? 왜냐면 케첩이 있다길래 아 여기 집에, 아, 집에 있는 건 없어요? 아 떡이랑 고추장이 아니라? 아두개 그러니까 집... 들어가는 아, 두개 두개 맞아요? 아고추장이 떡을, 맞아. 아, 떡을 생각했어 근데 당연히 아, 고추장이랑 떡 나온 줄 알고 지금 나도 안 해봤어 내가, 내가 지금 잠깐 표정좀 바꿔든? 내가 볼 여기 떡이랑 고추장 없어 아하 어디갔어? 자그러면 정훈이 저는 아까 그 마트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메뉴를 고른 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갖고 왔는데 저는 이거 없으면 떡볶이 안 먹습니다 뭐인데요? 어디 갔어? <웃음> 형은 이걸로 맞아야 돼. 아 진짜 이걸 <웃음> 이걸로. 맞아야 돼, <웃음> 돼 이거요. 아이형 <웃음> 아, 웃기려고 일부러 와. 아. 아 아니에아 진짜 이 형. 아, 연주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연주. 어, 아, 누나 소세지. 아, 아, 야 너와, 옆이 옆이 옆이. 옆이 너와 옆이 나. 믿는다. 너 무조건 근데, 소세지야 누나. 니 소세지. 하나,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서 어서. 그럼 뭐야?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진 마늘, 지만 가지만. 가지만을. 소금 이런 거 없으니까 마늘 그냥 바지면 너무 맛있어요. 맞아. 맞아. 영, 그리고 저는 맞아. 떡이 없을 걸 예상해서 버섯 이렇게 통으로 잘라 아, 먹으면 떡 식감 나고 맛있거든요. 버섯을. 생각했는데. 떡을 먹을 생각을 안 했어. 아, 엄잖아. 당연히 <웃음> 언니가 나 먹겠지. 나를 떡으로 몰아. 야, 그래, 야 진짜 떡 없을 것, 것 같은데. 자, 없어. 저는 이 그치? 모든 계약이 영웅이가 떡을 샀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바에 감사합니다. 자, 영웅 씨 하나, 둘, 셋. 영웅이 술안 마셔서 다행인데. 그래도 오뎅은 샀습니다. 아 <웃음> 근데 오뎅은 좀 샀어요. 오뎅 진짜 좋아해. <웃음> 오뎅이랑 오뎅이 왔어 야, 오늘 야. <웃음> 어, 우리 오늘 오뎅볶이 먹을 수 있겠네요. 아, 너, 아, 잠깐만. 너, 아니 야 아직 아직 포장이는 아직 아직 있어. 자, 이제 믿어 나 이제 고추장 기대한다. 내가 고추장.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이추 저는...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음. 풀수 있어요. 뭐? 어. 카레! 오! 오, 양념이야 오리야. 잠깐만! 준비합니다! 자! 아 됐어. 요리 됐는데 어, 잠깐만 봐. 이제.. 봐. 요리 요리사님 입장을 좀들어봐야 아, 되거든요. 괜찮아. 아, 아, 기사, 아, 진짜 괜찮아. 아 카레를 바꿔주세요. 너무 맛있어. 자, 오늘은 네. 어, 내가 요리사!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뭐 메뉴가 또오르세요 볶이인가요? 아 진짜 맞아요. 나 없었으면 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칼이 없었으면 진짜. 어. 자 그러면은 어. 그냥 그냥 볶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복귀, 그냥 볶기. 오케이. 자 여러분 요리를 할 건데 이게 이걸 도마라고 줬어요. 보셨나 도마가 무슨 말이 되는 어? 소리? 도마. 요리 안 피가 나죠? 칼도 레전드. 제 칼이 칼이 없어가지고 과도로 하고 왜, 왜, 왜. 있습니다. 사랑 아, 마음들을 다 집어넣는. 이렇게. <웃음> 야, 뭐 대충 뺐다 싶으면은, 뺐어놓 거야. 하필 또, 좋아하나 봐, 아, 바몬드카를 사왔어요. 사과를 좋아하나봐이가아하드카람를잘아하어그람이잘썼하어그람이는데람이드카하는뭐예이좋아하이아사과이 파인애플 사과사과랑 파인애플. 아는 그 어차피 알레르기인 거잘 먹잖아. 이게 어. 아무도알레르기 있는데 아무도 과자 먹었어. <웃음> 그게 그래. 그래. 원래 도전정신. 아, 좋소 여기에 네, 넣어볼게요. 어, 너무 먹어야 안 되겠네. 근데 카레가 약간 이미 짜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냥 고추만 좀 넣어. 아카리투아카리투아 와칼국가다 했어요 다, 다 했다고요? 네 우와 우와 <웃음> 일단은 마 맛을 이렇게 잘 갖고 왔어요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지금 동료들 반응이 좋아요 음. 맛없을 수 없는 조합 음. 맞아 음식 설명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갖다 넣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우리 집주인님 나쁘지 않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저는 뭐 그냥 세개다한 번에 시간 없어가지고 아 배고팠구나 영동이다난 너무, 아,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 난 그냥 팻판 돌려 먹고 싶다. 어 진짜 먹고. 뭐. 아 아니, 카레 덩어리 조금 있긴 하다. <웃음> 자 그래도 여러분들 떡볶이는 아니지만 볶기면 됐어요. 맛있어요. 와, 너무 이 정도면. 나이 정도면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거 재료로. 이거는 진자 친한 친구들께 해야 돼요? 아니면 우정파괴가 돼. <웃음> 우정파괴 인정!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음. 네 m 티가 사주지 않겠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 m 티가야죠그죠 가야죠 스장스장뜨잘가려요 음. 오! 오! 오! 왜요? 안 왜? 오! 왜요? 왜 아, 네. 나한번 남아보면 남친에 납치에 가자 납치에서. 네 남친에서 가야가야가 네. 내가 갈르줄게 안녕하세요 천하입니다 네, 주현이 생일이라 가지고 서프라이즈로 이거 들고 케이크 샀는데요. 불을 붙여서 들어봅시다. 요 자, 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주주 생판을 생파는... 아니 그게 아니야 해줬잖아요 다아 주주 생판 한다고 오늘 어. 카톡 안 보죠 아아저 아, 아. <웃음> <웃음> 오늘 선물도 사왔습니다 아이돌 아나 아, 아, 어디 이 핸드크림입니다 아, 요 아, 냄새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손에다 핸드크림 1 0개 바르고 왔어요 다맡아보고오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언니 이런 공지 안받았어요? 당한건가 네, 안받았어요 <웃음> 본인이 받겠어요? 네아체들이 <웃음> 왔는데요 네, 저는 선물이 아직 오고 있어요 <웃음> 아, 괜찮아? <진짜? 웃음> 어? 그래서 당일좀불 응, 음, 맞아, 아직 아, 생일이 며칠 남았거든요 어제 아나우스타 네, 저도 어제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대충 준비하기는 좀 그렇고 그나 사고 다음에 제대로 드릴게요 집밖에도 나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네. 혹시 뭐 준비한거 있어요 당신? 뭐 어, 있어요? 어? 어 진짜? 소이? 이 자식 이래서 어, 나한테 이 이래서 뭐, 제일 모른척했는데 뭐야? 어? 뭐야? 뭔데? 향수 거버리! 와나 옛날에 제가 음. 뿌렸었던 향인데 약간 여성스럽고 비누 향이 잔향이 뭐야? 좋아서 오 세트네 어. 세트 오아 색깔도 비슷하여 쉽죠 제가 이런 향 좋아해요 오~~ 음, 뭐야 둘이 되게 비슷한 거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 이야! <웃음> 진짜 <웃음> 영혼 없다. 지인 아니라고. 지인 아니라고 영혼이 와, 없어. 진짜 이게 아니라. 야 에프 좀 발음해봐. 너 <웃음> 잘해. 너 지금 무슨 반응했어? 에프에서 <웃음> <웃음> 반응한 거 봤어? 안 봤어? <웃음> <웃음> 이거 뿌리고 이거 바르면 이제 하루 종일 비누향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아, 깨끗하게 아, 깨끗하게 아 좋네요. 좋네요. 자, 좋네요. 유현이의 26번째 생일 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들 있으면 서른이세요. 그죠 당신은 년이거든요저이 타임이 아. 화장실 갔다 될까요 네. 딱적당다아 <웃음> 저기 저기 저수 있어요. 맞아 보이고. 보기가 좀 <웃음> 잘돼요. 님은야한어요아 저님만 저 숨만 가요아 그래요? 아, 저, 저, 아, 그래? 아. 아이, 좀 기대될 한번. 뻔했네. 그러니까 케이크 먹어봐요. 커팅식커팅짜양치하시어이시에서 아 자기만 칫솔이 있다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자기 어? 칫솔이, 칫솔이, 왜, 있다고, 있어, 칫솔이 왜 있어 여기? 칫솔이 왜 있어? 싸워같아요 싸워갔대요 아, 네, 네. 아까 네. 제구비가 침대도 소개시켜어 대박 2층이 원래 방음 잘 되거든요 맞지 맞지 방음 아, 제안해요 어떻게 할지 아니 옆집에서 노래 어 부르는 어. 소리가 들린다고요 방음 안 돼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음 아. 넣어줘야죠 아. 케이크 자를게요 케이크 주세요 네. 네. 케이크 좀 써시네요? 음. 아 맞죠 맞죠 케이크 좀 맛있게 나눠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접시 접시 음... 선생님 접시 부탁드려요 전에도 먹어요 그냥 아니. 원래 지자니가 원래 갔다 온 자리라서 <웃음> 이제 제가, 제가 여기 앉을게요 이제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아, 아 케이크 어, 진짜 어, 너무 맛있어 나눠주세요 있어, 있어. 젓가락이 없어요 젓가 <웃음> 젓가락이 그 정원씨 하나만 부탁드려요 <웃음> 그냥 저기 형 제가 갈게요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 뭐하냐? 나네? 아 저는 원래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잘 못해요 음, 네. 저는 군대를안 다녀와가지고 아 그럼 그렇뻔 저도 안 다녀와가지고 오! 아다 먹었습니다 음 맛있어 자 주연아 생일 축하해 네! 응, 안녕! 겨울이 태어났네